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이 세계 최고 미남다운 민낯 비주얼과 귀여운 센스로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지난 12월 4일, 진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새 캐릭터, 오토 굿즈인 흰색 푸드 티셔츠 차림의 진은 민낯 임에도 근본적인 아름다움으로 완벽한 비주얼을 과시했습니다. 앞머리를 내린 내추럴한 스타일의 흑발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도자기 피부, 믿기 힘들만큼 작은 얼굴, 무쌍꺼풀의 맑고 큰 눈, 오뚝한 코, 도톰하고 선이 예쁜 입술 등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진의 외모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진은 알록달록한 생일 파티용 작은 고깔 모자를 머리에 쓰고 등장, 팬들에게 인사와 함께 생일의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찾아왔다고 말했는데요. 내 생일이라고 풍선과 세상에서 제일 잘난 석진이라고 적혀있는 여러가지 소품 등을 정성스럽게 회사분들이 챙겨줬다며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한 진은 이 장소는 자신의 집이라고 장소를 밝혔습니다. 진은 앞에 놓여있는 귀여운 흰생크림에 생일초를 꽂고 불을 붙인 후 다같이 부르자며 스탭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은 것 같다며 기분이 좋다고 전한 진은 소원을 빈후 귀엽게 촛불을 꺼 팬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멤버 지민의 소원 큰 걸로 비세요라는 채팅을 발견한 진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띄웠는데요. 지민아 노래같이 불렀어 안 불렀어 빨리 얘기해줘 지민아 너 매너 있구나 너의 댓글을 기다려라고 말하며 크게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이 소원 비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자 지는 우리 방에 지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일 노래 한번더 부르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스탭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소원을 좀더 길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지민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는 지민의 질문에 소원을 말하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말하진 못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 그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빌었다고 밝혔는데요. 금방 돌아와서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기획하고 좋은 노래 많이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로 팬들을 감동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는 옆에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대형 rj와 대형 웃더를 소개했는데요 제가 만든 캐릭터들은 대형 사이즈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갖고 싶어서 만드신 분들께 부탁했다며 예쁘죠 저희 집을 잘 장식해주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는 동네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같이 촛불도 불었다며, 지금 친구들이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크를 커팅의 맛을 본 지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 했지만, 곧 진생일 다시라는 위버스 라이브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끄자마자 그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지는 남준이의 들꽃놀이 너무나 좋은 음악 잘 봤다며, 원래 뮤직비디오를 다른 곳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찍어서 더잘 나온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일 기념으로 화보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차 타고 서너 시간을 가서 사진을 찍었고 전날 가서 묵었다고 말했는데요. 새벽에 떠오를 때 해적 컨셉을 찍었고 아침에 해군 제목 컨셉을 찍고 그 두세 시간 뒤에 슈퍼 참치 낚시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을 들으면 화보 찍으러 간 김에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한다고 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다며 그런 컨셉으로 화보를 찍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잘생긴 얼굴이 좋다며 화보의 기준은 잘생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뮤직비디오와 싱글자켓도 잘생김이 중심이었다며 잘생긴 얼굴을 보면 자신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최대한 잘생기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했다고 밝힌 후 미소를 지었는데요. 진은 스푼을 가져와 아까 커팅했던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였고 원래 커피를 잘안 마시는데 케이크를 먹을 때는 커피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팬들의 댓글도 읽었습니다. 또한 진은 해보고 싶은 직업이 많다고 운동선수 의사도 하고 많은 직업을 체험해 보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건 운이 너무 좋아서였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겸손한 모습과 함께 깊은 팬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겠다며 자주자주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이라는 귀여운 인사로 위버스 라이브를 끝마쳤는데요 이에 팬들은 진생얼 어쩜 저렇게 까지 잘생길 수가 있어 미모도 센스도 최고 너무 사랑스럽다 석진이 얼굴 봐서 너무 좋았어 너무 사랑하는 석진아 생일 축하해 우리 석진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나왜 눈물이 나지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